중국 알고리즘 타고 나선 숨통이 튀었는데 조회에서 폭풍처럼 성장하고 구독도 늘었는데 수익 창출 얼마나 들어왔나 스튜디오 봤더니 이번에 떡상하는 영상 위에 놓다기 붙했네 유튜브 AI 놓다기면 항소라도 하는데 검토자가 직접 때려박아 항소도 못하네 언젠가 와서 대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려 볼수 있었던 수익들이 전세상으로 갔네 뉴스에서도. 사장님들께도 광고하자 연락와 이정도 떴으면 광고주도 좋아하지 않을까 왜노 따기냐 넌 마스크 쓰냐 문제가 되는게 썸네일이면 진작에 바꿨다 영상에 문제가 남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딱히 내가 조회에 올라서 신났다가 갑자기 무슨 노다가 보고 새벽 다시까지 잠을 못자 정도로 충격 받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 박동기 빨라져서 입은 거 만드는 거 아니고 <웃음> 제발 노딱좀 풀어주세요 제발